이런 먹방을 없을 거야.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시합 전날 요런 식단으로 하는 먹방. 이거는 연분하고 뭐 설탕 이런 거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떡이에요. 이야, 아주 맛있게 했어. 한거 있잖아, 뻑뻑한거 물기 없는 호박호거는 별로 안좋아하고 아, 모짜렐라 치즈산장같다 이건 치즈야 이건 모짜렐라 치즈야 이렇게 시합 전날 탄수화물 로딩 첫 번째 식사. 끝! 홍언니, 이제, 어, 시합 당일날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먹을 것들을 좀, 이제, 장을 벌어진 제 가는 중이에요. 자. <놀람> <놀람> 자 시합 첫날, 개척을 하러 시합장으로 왔습니다 형, 노 숫자 같아요 노 숫자 노 숫자 컨셉이야 135번 시합날 아침이 다가왔습니다 아침 첫 번째 식사를 하기 위해서 샌드위치 제가 좋아하는 김밥, 만두 이렇게 좀 먹으려고 해요 Nope. n o p 두 번째 식사. 끝. 아, 봉말라 아, 모르겠어요. 일단 가봐야 될것 같고, 시합장에서 이제 펌핑룸에서 선수들을 봐야 될것 같고, 아예 모르겠으니까는, 저는 뭐 제가 컨디션 조절한 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성적이 날수 있게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IFBB에서 남자가 나갈 수 있는 종목을 어 저는 이제 다 뛰어본 것 같아요 보디빌딩, 피지크, 클래식 피지크 이세 가지인데 저는 이세 가지를 오늘 벌써 다 뛰니까 한국에는 그이세 종목을 다뛴 사람이 있나 모르겠네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아는데 제가 처음이지 않을까 하고요 피트니스 모델, 스포츠 모델도 저는 이제 뛰어서 총 남자가 나갈 수 있는 종목 네가지 종목은 다 뛰어서 이 또한 한국에서 그네가지를다뛰던 선수는 없지 않을까 합니다 모든 종목에 다 도전을 하고 종목에 맞게 몸을 만들고 포즈도 연습을 하고 직접 해봤으니까 다 경험을 해봤으니까 지도자 생활을 하고 심사위원 생활을 할때좀더잘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있고 그런 점에서 아주 좋은 경험이 저는 오늘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시합을 뛰게 되면 클래스 비디오에 첨도 아 자, 이따가 좋은 모습으로 시합도 하고 멀리서 마음속으로 홍언니 파이팅 응원해 주세요. 파이팅! i one w o s t e o e 매달 못받을 줄 알고 <웃음> 홍언니 시합 끝나고 컴백 중입니다 아, 아쉽게 성적은 체급 4위를 하였네요 홍언니 오늘은 올해 마지막 시합을 위해서 이동 중입니다 어, 오늘 9월 29일 19년 마지막 대회인 PCA라는 대회 영국대회인데요 거기 이제 마지막으로 출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IFBB AGP를 뛰고 어, 일주일, 일주일 차이죠 어, 클래식 보디빌딩 슈퍼톨이라는 이제 종목으로 나가고 좋은 성적을 거둬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파이팅 하겠습니다 호원니 파이팅! 참가번로 90번 홍준영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2019 PC 코리아 파이널 슈퍼 시리즈 클래식 보디빌딩 영예의 챔피언입니다 참가번로 구십 번 홍준영, 좋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대회를 잘 마치고 또 집에 컴백했습니다. 아,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다행히 마지막 무대 때 체급 1등도 하고 그랑프리도 프로전 1등을 해서 아주 기쁘게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 이제 휴식시간을 갖고 푹 쉬어야죠. 오래 너무 달렸으니까는 푹 쉬고 또 좋은 운동방법하고 또 재미난 컨텐츠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